즐겁게 추무추다가 그대로 멈춰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주무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에서 움직이는 토끼 인형 보셨죠? 그래서 제가 그 토끼 인형에 너무 놀래기도 했지만 사라는 신호를 보내준 것 같아서 토끼 인형을 샀어요. 짜잔 귀엽죠? 저달마서 그래서 토끼 인형에 과연 건전지가 있어서 움직인 건지 아니면 얘가 살아서 움직이는 건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아트박스에서 샀고요. 여기 뒤에 건전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요 하방... 해볼게요. 자, 자 따라다다, 과연 건전지가 있을까요? 오! 다행이에요, 여러분. 건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전지를, 짜잔, 새 건전지랑 있더라고요. 한번 끼워볼게요. 토끼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부어줄게. 과연 토끼 살아서 다시 말을 할수 있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하나 끼우고 그런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끼우고 자 끼웠어요. 그죠? 건전지를 자이 토끼에게 생명을 부어 넣었으니 뚜껑을 닫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한번 자 토끼야 준비됐니? 자 한번 토끼 어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건전지가 좋은 거라서 좋은 거라서 빨리 움직이네요 빨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항상,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날씨가 날씨, 추니까 날씨가 추니까 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날씨가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모든 분들,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즐겁게 주무추다가. 그대로 멍처럼 즐겁게+ 즐겨. 즐겁게+ 즐겁게 춤을, 추다가.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멍처럼 눈도 깐 말고. 말고 웃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즐겁게+ 즐거.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멍 쳐라. 그대로 멍 쳐라. 오, 놀 잘하는데. 오, 놀 잘하는데. 따라생이. 따라생이. 토끼. 네? 인양했습니다. 인양했습니다. 네, 안녕.